여러분 안녕하세요 전하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몇주 전에 콘서트 사회를 맡았던 부평아트센터의 취미생활을 즐기러 왔는데요 한딘스키 모빌체험이라는 체험활동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늘 4회차 1시 반 타임을 예약을 했는데요 오늘 도센스님과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한데요. 아가들을 데리고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소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행사 진행을 했었을 때와 너무 다른 분위기라서 지금 되게 놀라운데요. 그땐 심지어 비도 많이 왔었거든요. 제가 갈 곳은 여기. 행사장 뒤편에 있는 부평 아트센터 갤러리 꽃놀이에 갈 예정입니다. 가볼게요. 오늘 제가 할 체험이 바로서 칸딘스키 모빌 체험입니다 7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되고요 부평 아트센터 갤러리 꽃놀이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웃음> 이 친구는 몇 살이에요? 어, 12살 12살? 사는 스기가 <웃음> 이모가 있었어요 이모가 너무너무 잘 뛰어가지고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첼로도 가르쳐주고 학교도 살인학교를 보냈는데 깨를 보니까 뭐가 인것 같아요 그때 그랬던 그림들이 이 방에 는 그림라고 얘기했는데 이 방에 는 그림들은 다 부산해왔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물과 풍경이 있을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러시아적인 요소가 있는데 하나씩 찾아볼까요 우리? 음, 음. 러시아적인 요소 맞습니다 정답 1대 001또 <웃음> 찾아주세요 예쁘기만 한게 아니라 캔디스티 선생님이 미소를 가르치는 선생님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Power is a power which directly influences t e soul 은 영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저희 화가의 역할은 말이야 실제 것들을 똑같이 그리는 데에 끝이 아니라 색감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을 어, 바꾸는, 변화시키는 사람이야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터치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예, 바로 화가라는 표현이에요. 네.